무기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남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 검은 코끼리 꿈. 검은 돈이나 재물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 유혹이 있더라도 참는 것이 좋다. 날개 달린 코끼리를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꿈. 신분이 높아지고 입신양명하여 출세한다. 입하, 승진, 당선, 합격, 학위 경사 등의 길조이다. 남녀가 같이 코끼리를 타고 있는 꿈. 천상 배필로 선남선녀가 혼례를 올리게 된다. 킹크빛 경사이다. 보통 사람이 코끼리를 타고 동네는 여러 번 순회하는 꿈위에나 각종 선거에서 많은 표 차이로 당선하여 입신 출세하게 된다 상하가 하나뿐인 코끼리를 본꿈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장사 등에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꿈 아기 코끼리 꿈 새끼 코끼리 꿈큰 돈을 벌수 있는 사업의 종자돈이 생기게 된다 자기가 탄 코끼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채찍질하면서 걸어가게 하는 꿈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학업 등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좋은 방법으로 본 궤도에 올려놓게 되어 결국에는 성공하게 된다. 자신이 코끼리 때에게 쫓기는 꿈. 심한 압박감, 부담감, 초조함이 있음을 암시. 자신이 코끼리가 되는 꿈. 크게 부기로워지고 어떤 권리를 갖게 된다. 잠자고 있는 코끼리를 본 꿈. 하고자 하는 일이나 소망 야심들을 펼칠 수 없게 정체된 상태로 매우 답답해지나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찾으면 일이 해결되어 큰 행운을 맞을 수 있음. 코가 막혀서 코끼리가 어떨 줄 몰라한 꿈. 친구나 애인이 약속을 안 지켜 안절부절하게 된 코끼리 등에 자신이 올라탄 꿈. 길몽으로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는 일이 생기며 머지않아 기업이나 어느 단체에서 우두머리가 된다. 코끼리 발톱이 빠지는 꿈. 집안 식구나 부하직원을 잃게 된다. 재물이 나가고 심을 수가 있다. 코끼리 상화를 잡고 있는 꿈. 사회단체나 조직에서 감투를 쓰게 된다. 거금을 손으로 거머쥔다. 코끼리 코를 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실력자의 도움을 받아 입신양명하게 된다. 승진, 합격, 당선, 승리, 성공 등의 길조이다. 코끼리 코에 매달리거나 휘감기명. 유력자에게 시달림을 받게 된다. 코끼리 콧구멍 속에서 금덩어리가 계속 쏟아지는 꿈. 신의 선물을 받는다. 권급공사, 하도급공사 주문생산 등의 수주를 받게 되고 엄청난 때 돈을 벌게 된다. 재물, 돈, 물품, 먹거리 행재 등의 길조이다. 코끼리가 똥을 수북하게 싸는 꿈.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 잘 되고 사업 성과를 올린다. 재물, 돈, 먹거리 등의 행제수가 있다. 코끼리가 마당에서 힘없이 쓰러지는 꿈. 집안의 부모님이나 식구가 변을 당하고 가세가 기울게 된다. 코끼리가 배설을 잔뜩 하는 꿈. 하던 일이 잘 되어 성과를 보고 행재 수가 있음. 코끼리가 배 속으로 들어온 꿈. 새댁이나 부인이 임신을 하여 훌륭한 성인이나 성직자를 낳을 태몽. 코끼리가 사람을 죽이는 꿈. 자신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보게 된. 경쟁자를 제거해 승리할 꿈. 코끼리가 쓰러지는 꿈. 재물에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코끼리가 앞마당에서 힘없이 쓰러진 꿈. 집안 식구, 가까운 친척, 혹은 친구가 변을 당하여 가세가 기울게 됨. 코끼리가 자신에게 달려드는 꿈. 성공과 재물을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함을 암시. 코끼리가 재주를 부리며 꾸연 먼지를 일으킨 꿈. 사소한 일로 주변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거나 공별을 당하여 마음이 울적하게 됨. 코끼리가 집안에 맑은 물을 뿜어대는 꿈. 코끼리가 집안에 맑은 물을 뿜어대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무난한 꿈이다. 코끼리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귀한 손님이 오거나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게 된다. 직업, 명예, 재물, 사랑, 자식이 굴러들어온다. 훌륭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는다. 코끼리가 코가 막혀 쩔쩔매는 꿈.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와 애인이 사정상 못 오게 된다. 매매, 상거래, 정보, 소식 등이 불통이 된다. 코끼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는 꿈. 코끼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는 꿈을 꾸게 되면 남의 놀림과 봉변을 당해 마음이 상당히 우울해진다. 코끼리들이 무리를 지어 다는 꿈. 정치 집단이나 사회 집단이 조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한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확고한 공동체와 협동심의 이념을 발휘하게 된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도의 경영 기법과 차사의 기술 혁신 전략으로 문턱 높은 국제 시장을 국산품으로 강타하게 된다. 단체. 조직, 모임, 무역, 재물, 행제 등의 길처 코끼리를 따라 큰 건물로 들어가는 꿈. 주거지 변동과 사무실 이전이 생긴다. 승진하여 자리 변동이 온다. 코끼리를 보는 꿈.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며 운전 문제도 귀인을 만나 잘 해결된다. 코끼리를 타고 다니는 꿈. 지의나 명예가 높아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됨. 코끼리를 타고 절이나 암자로 들어가는 꿈. 세속의 집을 떠나서 불문에 들어가 각고의 수행 끝에 불성과 대각을 얻어 고승대덕한 스님이나 불자가 된다. 수도, 입학, 취직, 당선, 장업 승진 등이 있다. 코끼리를 타고 큰 바다를 건너가는 꿈. 큰 대업을 성취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국제간의 조약, 체결이 성공한다. 큰 일을 맡아서 처리하게 됨. 코끼리의 뒷모습을 본 꿈. 재물운이 빠져나갈 수 있다. 관리가 필요하다. 코끼리의 발톱이 빠지는 꿈. 회사 직원들이 흩어지거나 재물이 나가는 등 실물수가 있음. 코끼리의 코를 잡고 하늘로 올라간 꿈. 승진, 합격, 당선, 승리, 성공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실력자의 도움으로 입심양명하게 됨. 코끼리의 코에 감기거나 매달린 꿈. 여러 사람에게 시달림을 받게 됨. 큰 코끼리 꿈. 꿈에서 코끼리는 재물 또는 불을 상징한다. 그 기가 클수록 좋다. 큰 코끼리를 타고 대궐로 들어가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행운의 코스에. 관공서, 의회, 사회단체 등의 부름을 받고 들어간다. 명예, 승진, 당선, 합격, 입학, 취직, 수도 등의 길조이다. 하얀 코끼리 꿈, 흰 코끼리 꿈. 재물이 넘쳐오르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주변에서 스스로 나를 돕고자 하며 건강까지 좋아진다. 하얀 코끼리는 꿈속에서 신의 모습을 받고 나타나는 경우라고 본다. 하난 코끼리를 본 꿈. 가지고 있던 재물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의 재물을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난다.